게임 샤울이야. 오늘은 피싱 시뮬레이터를 해볼 거예요. 바다 낚시하는 게임이에요. 수십 가지의 다양한 물고기를 잡아 돈을 벌고 배를 사고 자신의 수족관을 꾸미고 난파된 해적선에서 보물을 찾는 게임이에요. 게임 링크는 비디오 설명란에 있으니 한번 해 보세요. 꿀잼입니다. 고기 잡으러 낚시하러 가자. 렛츠 고. 샤루 못 들고 있어 근데 손에? 마린마린 한번 보여 줘. 호호. 보이스봐. 오. 오. 코가 뾰족하네. 자 보면 짜라란. 오케이 웨이드 넷 아빠 기자야. 아빠 기 짜라란 이거 봐. 새로운 보트예요. 골든 보트. 이 보트를 좀 알아볼까? 내가 새로 구입한 보트인데. 빠밤~~ Fancy boat for sailing quickly and make, make lots of. 달러, 6 0 <웃음> 0저6명이탈수 있지만 이배의 특징은 여기서 고기 를 잡으면 고기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 가보까 샬롯? Yeah. you ready? Yeah. 자, let's go! 자, 여기서 고기를 Coisa. Coisa. 고기 를 잡으면 고기 잡기 잡으면 고기 잡으면 고기 잡으면 고기 잡으라 고기 올라 거길 잡을 때마다 돈을 준다니까 엄청 좋은 거야. 안녕 샬럿.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샬럿 이거 봐라 나 찰리도 있다. 여기 봐라. 하이 c h 얘는 찰리고 얘는 샬럿이야. s 피쉬 얼마 받 거야? s u n f 아빠 이 274. 아빠 이 아빠 how much? how much? 274, 를 받았어. 팔면또 받는 건데, 그냥 공돈으로 이 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 엄청나 그지? 엄청나. 너무 너무 엄나 나한테 아빠, 두개 있어 오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러시어 아빠 그지그가어 나나나 이거 뭔 잡고 저거 아무도 못 가져가 저 샬롯거야 잡아라 뿌시우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리 아어 섬피시어 겐 섬피시 또 잡았어 이건 무슨 뭐, 피시야 어 똑같은 해 잡았다 우리. <웃음> <아하>. <웃음> 나 완전 펠피쉬카졌어 얼마 번 얼마 나 봐봐. One hundred a 아주 좋아 이 보트 그지 돈나 벌기. 나 마린 가졌어. 돈 벌기 완전 좋아. <웃음> 나 마린 가졌어. 그리고 봐봐 요거 보여줘야지 아쿠아리움. <웃음> 뭐야? 네 아쿠아리움 보여줘야지. 자라라. s 피쉬 깜짝 선피쉬! <웃음> 제일 비싼 거 미스틱 미스틱 피쉬가 이만큼 있다고 <웃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너무 잘하피쉬하피쉬 손에도 들하하하하하하하하하피하하피하우 예스, 미션 받으러 왔어요. 여기서 미션 레이간한테 미션을 받아서 게임한 보석을 줘요. 이게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자 미션이 생겼지 여기. 아빠 아, 나 기다려. 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뭐가 되나 보고. 아우 됐어.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 요거 두 개만 하면 돼. 이미 잡아온 걸로 얘네가 미션이 해결이 됐어. <웃음> 아빠, Did you know sunfish are actually real? They look very weird. 여기 있는 거다 They... 뭐 리얼이야, 샤오진짜 있어. 아빠, 나. Did you know that? <웃음> 아빠, sunfish 응? look very weird, right? It looks like a head of a fish. <웃음> 머리만 있는 거 같지? 응. Uh -huh.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빠, I found a shark over there. Here. s t h e i a n d sharks. I m a n sharks. t t t i n g people. 고 있어, 전에. 아빠, there's actually t h e e 내가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면 안 돼. 받아. the 오케이. Okay. 다잡았지 우리? 네. 오 예. 띠리리리리리리리. 가져어 오케이. 또왔어오 오! 노! 어디 갔어? I have to bother o t e s e a again. 어디 갔어, 이 자식들. 오! Oh!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게 해 줘. 올라가게 해 줘. 나는 올라가고 싶.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자, 여기서 용암 낚시. 아기 낚시. 경치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오. 아, 멋있어. 그렇지? 우와, as w o n d e r 하이. 하이. 어디가니? 가서 낚시하렴! 물고기 잡으렴! 가니 <웃음> 아주 좋은거 잡았는데 디가니어디 <웃음> 아우! 어디아니 푹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p poop, poop, poop, poop, poop, poop, poop, poop, poop, poop, poop, p o 보물섬 찾으러 가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빠, 우리... 왔어, 왔어. 내리자. 여기야, 내리자. 아빠, 나, 나바있었내 이랬어. 응, 가자. Go down, go down. Wow, it's very deep, right? Like real sea. 진짜... 너무 깊어. 어, 너무 깊어. 계속 내려가는 거지, 우리 지금. 어, 내려왔어. 바닥까지 왔어. 여기서 이쪽으로 해. 와야 돼. 아빠, wait for me! I did not reach the bottom yet 볼수 있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체스트 어디 있어, 체스트 어디 있어? Yeah. 나안 보이는데? 나 먹었어 어디 있었어? 없어졌어 나 못먹었는데? 난 먹는데? 어... <웃음> 여깄다! 클레 그래 해볼게 아니... 어? 보나 10개 받았어 샬롯도 열었지? 아니... 못 먹었어? 네아 이게 박스가 하나밖에 없구나 야 진짜 완전 어부됐어 어부 어부는 피셔맨이래. 피셔맨. s h e r m a n 아 i s h e r m a n Fisherman. f i a n Fisherman. f i h a n f e 이 m a n f i e n f i s h e a n s h a n s e s o h e f i s h s h e r s e r m f i s h e r m f i s h a n s i s 어 음, 돈막 들어오니까 좋지? 네 응. 응. 골든포트 아빠가 업그레이드 많이 해가지고 빨라지고 튼튼해진거야 알았지? 응? 응. <웃음> 여러분 비디오가 즐거,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았으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 바이! 체크 체크 체크 체크 기! 체크 체크 체크 기! 체크 체크 체크 기!